홍사당 어! 같아 여기. 응. 높고. <웃음> 어머 주주 자기 왔어. 아나 응, 왔죠 자기. 국박이 보러 왔어. 왜 <웃음> 숙박이 보러 왔어?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 우리 오늘 캠핑 가! 같지 캠핑장 가기로 했잖아 맞아 먼저 장을 봐야 되겠지? 응 지금 여기는 상암이야 맞아 우리랑 아주 가까운 곳이지 맞지 맞지 장을 보러 가자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 더 사줄게 알겠어 먹고 싶은 거 정말 아무거나 사서 사줄 거야? 응 어. 아, 자기 어. 좋아하는 거 이거 숙박이 아니야? <웃음> 여기 숙박이 있어. <웃음> 어, 나랑 비슷하네. 어 나랑 닮았어. 진짜. 동철 사인 모스켓도 있어? 진짜 맛있는 수박이야. 기하다 고기 뭐하지? <웃음> 좀 뜯기 <묶기> 쉬운 <웃음> 게 뭐지? 목살. 목살? 그럼 목살 하자. 가자 여기가 난즈 캠핑장이야. 짜자. 차를 딱 하면 바로 보이지. 어때 마음에 들어? 주차장이랑 가까워서 마음에 들어. 맞아. 나 캠핑장 처음이야. 진짜? 나 글램핑밖에 안 가봤어. 자기 여기 이거 하면 이걸 꼭 해야 돼. 짠. 어? 그럼 지지 먼저 챙겨볼까? 응, 우리 이거 빌려가자. 맞아. 캠핑장은 좋은 게이 이, 카트를 다 빌려줘. 그냥 들고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날이 갑자기 밝아졌어 내가 그늘이 없을 줄 알고 타프를 안 챙겨왔는데 날씨가 이게 뭐야? 우리 오늘 태닝하러 온 거야? 맞아 우리 똥을 떠줄 거 그래 타보자 내가 마트만큼 까매질게 근데 우리 그늘막 안 들고 왔잖아 응. 우린 망했어 왜? 우리 비밀리에 뭐할게 있어? 어? 그늘막! 그늘막! 그늘막 자기야! <웃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아이고. 텐트 먼저 깔까? 완성. 이제 앞에 의자 같은 거 하면 돼. 맞아. 짜잔, 이것도 마트 의자야. 맞아, 스타벅스야. 그리고 이건 접이식 테이블이야, 얘들아. 오 짜잔. 우와. 와, 이렇게 바로 난치 캠핑장이 완성됐어. 맞아, 우리의 보금자리야. 괜찮은데? 정말? 어때? 좋아. 여기까지가 코트였고요 응. 우리 최연이가 데이트를 좀더 응. 하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대신을 해준 거죠 제가요? 네 마지막이세요 마지막 여기는 난지 캠핑장이고요 응. 난지 캠핑장도 다르다 아시죠? 서울의 상암동에 위치한 캠핑장입니다 맞아요 마태가 그냥 집 근처로 가고 싶어서 여기로 했나봐요 아 여기를 왜 제가 오게 됐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원래 평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맞아 숙박기가 난지 캠핑장 가자고 했는데 거기 별로잖아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올해 4월에 리뉴얼을 했어요 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네 굉장히 깨끗하고 음... 상점? 상점? 매점? 매점. <웃음> 매점이나 그런 시스템이 완전 새로 갖춰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웃음> 몰랐어요 그래서 캠핑장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캠핑장 평수기 1박에 5만원 4만원 근데 여기는 15,000원 <웃음> 뭐야 진짜 싸다 사이트 하나에 15,000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요일? 화요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당일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든요 <웃음> 예약을 오픈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 맞춰서 딱 바로 예약을 해야 그한 달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예약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접표서도 좋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걸어서 올 수도 있는 위치에요 일단 텐트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짐좀 알아 놓읍시다 <웃음> 자 이제 여기 매점이야 매점 살기네 매점이 바로 앞에 있지 그리고 예.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어 맞아. 그리고 샤워실로 저기 있는데 샤워실은 거, 그 로나, 로나코 때문에 운영을 안해 진짜 음, 슬프지 보건 조금 안타깝다. <웃음> 정도면은, 라면도 판다. 어, 뭐야? 이거 한강 라면을 팔잖아. 여기 한강이잖아. 우리는 마트를 갔다 왔는데, 여기 매점에 다 있어서 굳이 안 갔다 와도 됐었을 것 같아. 소세지까지 다 있어. 매트도 파네. 숯도 다 팔아. 마스도다 음. 팔고, 구이 판도 다 팔고, 음, 그러니까. 냄비도 <웃음> 팔아. 지톱백도 팔고 설거지하는 것도 팔아 모기약도 팔아 이거 다 파는데? 어. 여기 뭘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네 우리처럼 깜빡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 맞아. 서울이니까 갑자기 어. 어디 가고 싶을 때 바로 그냥 차만 끌고 몸만 끌고 오면 될것 같아 돈이랑 맞아 카드랑 그리고 <웃음> 인실이잖아 여기는 이제 풀이라 해가지고 잔디밭이야 아, 올라가봐 잔디만 있어? 여기는 잔디라 해가지고 여기다 사이트야 그리고 저기 지금 저 흰색 텐트는 글램핑이야 좋다 얼마게? 얼마. 1박에 10만원이야 생각보다 저 저렴하지. 생각보다 저렴해 <웃음> 내가 저번에 갔던 데가 20만원 얼마였거든? <웃음> 그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지? 프리사이트는 인기가 없어서 여기 <웃음> 상당 비었지? 상당 비어있어 맞아 여기는 얼마야? 여기도 한 만원 할 거야 진짜? 싸지? 응 그리고 앞에는 4인용이야 넓어 조금 더옆 사이트가 응. 깔아 놓을까? 그래? 근데 응. 이거 없었으면 많이 아팠을 것 같아 어그래봐요다 <웃음> 깔았어 나와? 어자 아. 여기가 사인 사이트고 여기 니니 사이트야 사이트만 봐도 크기가 다르지? 응두 배야 그리고 여기 특이한 사이트가 두개 있어 뭔데? 바베큐 장이랑 응. 캠프파이어 장이 있어 응? 한번 가보자 여기는 어디냐면 사이트 응. 가운데 있는 물길인데 물이 있을 때는 막 물놀이 도할수 있나봐 정말? 어. 근데 왜 없어? 몰라 지금 시즌 아닌가봐 7월달에 하지 않을까? 조금 슬퍼 응 어. 화장실이랑 창고실이또 있지? 여기가 개수대야 그 음식물 쓰레기는 응. 네, 통이 있어 따로 봉투는 필요 없나봐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있네 온수물도 나온대 대박 여기는 당연히, 하루 때는 세척이 안 되지. 뭘상신가 사람들이 있나 봐. 바베큐 존이고, 여기가, 여기 바베큐 실이 다 있어. 응. 여기서 거의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지, 바로. 여기는 얼마하게? 만 원! 당연히 그런 거다 따로지. 따로 구매해야 되겠지, 여기는. 고기랑 이런 건다 따르고, 얘만 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고기만 먹으면 나쁘진 않지? 응. 신기하지,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여기 근데 진짜 신기한 거 같아. 응. 맞아. 우리 옆에 가면, 캠프파이어 존이야. 응. 짜잔! 여기 캠프 타이어만 할수 있는 곳이야 <웃음> 신기하지? 귀여워. 앉아봐 이거 무슨 옛날 구석기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불방 어 그게 가능한 곳이야 신기하지? 여기 얼마 안해 5천원인가 만원 밖에 안하더라고 괜찮은데? 응 어. 사실 캠프 불멍하러 오는 거잖아 맞아 여기 이게 시설 끝이야 불멍만 하고 가면 되겠다 불멍만할 거면 여기 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음. 진짜 밥 먹을까? 진짜 그러자 방은 뛰었다니좀 배가 고파 진짜 귀여 <웃음> 자기 뭐해? 숨었어? 고기 여깄어 아 그래? <웃음> 아나 도망친 뭐줄 알았잖아 착화제를 이렇게 뿌려야 돼 뿌렸지? 뭐야 같애? 아나 먹으면 안돼 먹으면 죽어 여기서 하고 물쇼를 하면 돼 어때? 우와! 오! 오! 오!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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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구먹기 그래 구워먹어보세요 아직 불이 약해 그러게 좋았네 이제 먹어 에이 너무 가슴다 불이 이제 좀세졌나봐 그러게 아. 머리. 맛있어? <웃음> 응 <웃음> 아. 오, 맛있어 맛있지? 어. 완전 사르르 녹아 응. 어? 어? 이거 그냥, 그냥 녹아버렸네 다 먹어. 진짜 너왜안 응. 먹어? 둘러팔진 맛이야. <웃음> 솜사탕 같아 여기. 응. <웃음> 응! 너무 맛있어? 방금 것 대박. 이게 묘미지. 응. 원래 밥 청끼. 먹고 마지막에 먹는 거 아니야 원래 마시면? 밥 먹고 돈인데.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에피타이저. 멋있네. 자 내가 이렇게 된 음. 거를 가져온 음. 이유가 다 있어 근데 여기 하면 고기 굽기가 쉽거든 넓어서? 아니 그러면 앞뒤로 굽기가 쉬워서? 그렇지! 영롱하다 이렇게 하고 음. 그냥 구워 먹으면 돼 쉽지? 응! 음. 짜잔! 어, 야, 고기 거기 열려놨어? 응 어. 그래서 내가 접시 사왔어! 짠! 짠. 그리고 쏙다가 사실 내가 커피를 사왔어! 아!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칭다오무알코리아 우와! 봐라! <웃음> 여기는 무알코만 봐라! <웃음> 그리고 심지어! 하이닉캡 무알콜이야! 와, 대박! <웃음> 엄청나지? 오! 뭔가 다 파네? 그리 이거! 이거! 이더 있었어! 다피구엘 이런 것도 다무알코리아야 거기 먹고 싶어! 했으니까 다아 어때 육즙 맛있지 음, 맛있어. 음, 응 맛있어 소니까 대단해 천만응 고기 완전 잘 굽는다 땅이지 아어 육즙 잘잘 역시 숯불에 하니까 맛있었다 맞아 캠핑의 묘미는 이거지 둘다때오 멋지 멋지 오, 나쁘지 않은데? 완전 시원해, 야, 괜찮아. 타, 타고 와가지고 마셔도 되겠다. 그냥. 그러니까. 얼굴이니까. 응. 치킨따우 먹어볼래? 어. 나하이네캔도 먹어볼게. 완전 맛있어. 하이네캔이더 맛있어. 데난 치킨따우 좋아. 어. 응. 너가 하이네캔 먹어 그러면. 그래. 나치지 <웃음> <맛있겠지>? 응. 완전 <웃음> 맛있다 근데. 응. 맥주 맥주 짱. 맥주 짠 이게 인가? 그러니까 음? 자기랑 맛니까더 맛있네 맞아 쪽박아 이렇게 고기를 잘꽂주남친군 사오미야 <웃음> 아 이때까지 명 아무도 없었어? 응 <웃음> Stop. 됐어 이리터니까 <이게> <웃음> 어머 된거 같아 아, 아. 맛있겠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해? 응? 어? 나진대친구 맨날 해줬거든 아그 유진이 아, 맞아. 알지 알지 그 내기 좋아한다는 그 친구 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 너가 얘기 많이 해줬잖아 아, 맞아 아직 못잊었거 어, 숙박이가 술만 마시면 그 친구 얘기를 해가지고 <웃음> 게임을 되게 좋아한대요 방금 겠다맞지 말을 돌리네짜자 맛있어? 응 음, 이거야 역시 한강라면이지 음. 근데 뷰는 한강은 아니긴 해 <웃음> 여기서 보면 근데 되게 숲속에 있는 거 같아 아, <웃음> 숲속라면이야 쉴 거야 이제 좀 쉬자 너무 힘들어 <웃음> 어, 어 아늑해 좋아 난좀 잘게 아도 자야겠다 하기도좀 쉬워 원래 한강에는 3면 이상 개방을 해야아 맞아 맞아 한강공원은 그거 막아 놓으면 안 되잖아 왜일까? 안에서 이상한 짓 해서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3면 이상을 개방을 하자 <웃음> 왜? 여기 막아도 돼 여기 캠핑, 캠핑장이잖아 그래? 아쉽달까? <웃음> 뭔 소리야 밥에 <웃음> 아, 깔아 놓으니까 편하네 어. <웃음> 다행이야 아까 무릎이 너무 아팠어 진짜. 잘 보셨죠? 이렇게 난치갬비자가 아주 잘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편하죠? 이렇게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일단 장점 1번 서울이랑 아주 가깝다 가깝다 네. 그리고 2번 싸요 15,000원 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하실 수 있고요 3번 매점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다 숲과 화로 웨트, 음. 텐트 이런 것도 다 파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리모델링은 새로 해서 그런지 화장실도 깨끗해요 음. 시설이 거의 다새 거야 음. 맞아요 화장실이 중요하신 사람이 있,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안 좋으면 캠핑장 안 좋은데 가기 싫고 어, 너무 쉽지 네. 그런 옛날식 야외 화장실 너무 싫거 여기는 쉽거든요. 그냥 새 거예요 개실대도잘 음. 돼있어요 뜨거운 물도 나와요 그리고 특별한 곳도 있죠 뭐 바베큐장이라던가 음. 캠고파이어장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빌린 데는 정리가 돼요 맞아요 일반적인 일반 사이트는 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멀티탭을 들고 오면 폰 충전 선풍기 다 돼요 맞아. 그리고 다른 데는 막 전기로부터 막 20m 멀고 그렇거든 얘는 바로 있어 나쁘지 않죠? 네 그것도 있었어요 응. 물놀이 맞아 근데 그거는 시즌 따라 다르다는 거 어땠습니까? 실제로 일단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가까워서 부담이 없어요 맞아 여기 오는데 그막 캠핑 1박으로 갔다 오고 이러는데 피곤하잖아요 멀리 가면 맞아 근데 정말 부담이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캠핑하니까 재밌지? 응 물도 피우고 고기도 먹고 라면도 응. 먹고 응. 한강인데 생각보다 안습하고 맞아 진짜 숲같아 맞아 근처에 일부러 이렇게 나무로 다 채워놓은 거 단점이 뭐가 있을까 1번 시끄러운 가 소음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강이요 그렇지 한강 옆에 뭐가 있어 강북이요 강변북로가 있습니다 서울에 위에 지르는 강변북로죠 서울기거든요 그래서 막 레카차 지나가면 에이에이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지금 맞아요 그게 단점 그리고 이번은 여기가 자동차 동시 입장이 안 되는 사이트라서 음. 차에서 짐을 모두 다 카트에 실어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다른 캠핑장은 차를 옆에 대고 사이트가 옆에 있어서 바로 그렇죠. 차에서 있는 짐을 바로 꺼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차박은 불가능해요 세 번째 단점이 주차비가 공짜가 아니에요 어? 나 몰랐어요 몰랐어? 네. 물론 싸긴 해 음. 근데 여기가 1일 기준 만 원이거든 아. 근데 이거 1일 기준이 좀 묶여요 0시부터 0시까지 1일이야 그럼 2일로 돼야 되네요 1박 그렇죠. 1박으라면? 그렇죠 여기 2시장이거든요 응. 그 2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9시에 나간다 그러면은 전날 10시간 다음날 9시간이니까 보통 하루 기준 다풀로 채우겠죠 주차요금을 2만원에 따난데요 아 그래서 결국 제가 15,000원에 밀려도 35,000원 그렇지 이게 쌍쌍봉가 알아. <웃음> 차가 없으면 싸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다른 간 가게 차이가 얼마안 나는 게 아닌가 그러네 뭐 이거는 제가 생각인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아지 반입이 안된다고요 아 맞아요 애견. 멍멍이 못옵니다 단점인데 또 근데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개가 없으니까요 평화롭긴 합니다 어때요?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너무 좋네요 음, 서울 근처에서 뭐 4명 같이 오면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고요 맞아요 그리고 글램핑장도 있어요 예약이 맞아. 어렵다고 하는데 맞아. 장비가 없는데 가고 싶다 할때 글램핑이 다른 데보다는 싸거든요 응 음, 10만원 음, 행복했어요 맞아 음. 재밌네 근데 당일치기 좋은 거 같아 응 음, 당일치기로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이제 1인칭 주주 어땠 진짜 너무 좋았다 맞아 나도 좋아했응 음. 너무 좋아? 응! 또 여행 가자! 끝에. 짠! <웃음> <요>. 짠! 나? <웃음>